자, 안녕하십니까 장교상 입니다. 아, 아, 오늘은 아, 울산에서 아, 이순 뭐라는 분입니다. 누구누구라는 분인데 이순 누구누구라는 분입니다. 아, 어, 질문을 주셨는데 뭐 본인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자녀분 아들 아드님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형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 또 가명을 제가 또 쓰겠습니다. 본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아, 이, 이순화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그냥, 아, 양해 부탁드리고. <웃음> 그 일단은, 저거, 질문 주신 걸로는, 아, 일단은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증상은 없는데, 아, 우리 자녀분이 계속 코가 막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뭐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코가 자꾸 코가 항상 막히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 방법이 있는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여지뭐 비염에 관해서 제가 어, 구체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근데 어, 저도 비염 증상을 오랫동안 알았었기 때문에 코가 막히죠, 그죠? 어, 코가 막히고, 겨울 되면 콧물도 많이 나고, 하여튼,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1년에 뭐, 10개월, 11개월 정도, 여름 한철 잠깐 이렇게 코가 뚫리는 적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계속 코가 막혀서 살았던, 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치료가 됐어요. 그, 뭐, 이순아님은 저기 뭐상복부팽만감 때문에, 어 힘들어 하시다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좋아지셨다니까 참 감사하고요. 어, 뭐 동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드려볼 테니까, 어그 비염 증상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우리 이순아님, 또, 이제, 치료 과정 가운데, 뭐, 자바라 운동법이다, 뭐, 이렇게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다, 뭐, 하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혈액순환 문제, 혹은 가스 이동 문제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일단은 문제는, 이 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몸에 피가 골고루 이렇게 있으면, 피가 잘 돌아가요. 피가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가면, 폐도 잘 움직이고, 심장도 잘 움직이고, 왜? 피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 탁 막혔다, 혹은, 혈관이 좁아졌다, 혹은, 담이 왔다, 이렇게 되면, 그 일단은, 피가 안 도는 현상이 벌어져요. 피가 잘안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폐도 잘안 움직이고, 왜? 피가 잘안 빠져나가니까.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피가 퍼져나가는데 담이 왔다 뭐 혈관이 좁아졌다 뇌경색이 왔다 혹은 어떤 식이든 피가 안 돌아가는 어떤 내 몸, 몸이 몸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몸살이 왔다 이거 동일한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가스도 잘안빠져나오고 폐가 잘안 움직이고 그게 자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화불량 증세가 아직은 안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참만 다행입니다. 참만 다행이고. 문제는 이제 소화불량이 나타났으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제 다리 조작도 해줘야 되고, 뭐 규칙적인 자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이부자리 조작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가는데,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개를 빼야 돼요. 베개를 빼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베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자녀분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게 혈액의 상한선이라고 해요 피의 상한선이 이 부분 그러니까 코 부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코 부분에 걸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이 밑쪽으로는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혈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앞쪽, 이마 앞쪽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상한선이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지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뭐 북방 한계선, 그뭐 날씨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할 때뭐 침엽수림, 화엽수림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어뭐 침엽수림 때가 있고 화엽수림 때가 있고 이런데 피가 여기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이 위쪽으로, 이마 쪽으로 눈과 이마 앞머리 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원인은 원인적인 그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질문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은 질문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 두셔야 될 거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 속에, 이제, 비강이라고 그러죠. 비강 속에는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얇은 막 사이로, 자, 공기가 들락날락하고, 또 배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들락날락합니다.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하고, 가스가 들락날락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막, 이 막, 이 막도 어떤 모세 혈관으로 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피부 조직은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 그 아주 얇은 혈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이이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피가 안 치고 안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이 이 얇은 세 개의 막이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못 치고 올라가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에 피가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게 팽창이 되면서 붓게 되는 거예요 붓게 되면 공기끼를 탁 차단하는 거예요 가스도 못 나오고 공기끼를 차단하고 가스는 계속 들러붙고 콧물이, 이제 가스는 이제 유독성을 좀 띄고 있다 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 분비물이 나와서 자꾸 코를 만들어내요 왜?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켜야 돼요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콧물이 생기고 뭐목 뒤로 코가 자꾸 흘러 내려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이거는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여기에 이제 혈액의 상한선이 코에 걸리게 되면 이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떨어질 때도 코가 막힐 수가 있고 또 혈액의 상한선이 코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때도. 올라가는 지점인데, 여기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또, 내 이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못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또 팽창이 되면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도 코가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런 얘기를 막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그 여지껏, <웃음> 여러분들 제가, 하여 우리 수나님도 아. 여태제 말을 들어보니까 참 생소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주셨으니까 좋아지셨다라는 걸 받아들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낮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코가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려오면서 혈액의 상한선이 내려오면서 뚫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자려고 탁 누우면, 눕는 순간 코가 콱 막히는 거예요. 왜? 떨어졌던 피가 누우니까, 피가 이제 다시, 다리에 있던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가, 혈액의 상한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누우면 또 코가 콱 막히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서 있으면 또쓱 내려가. 이제 혈액의 상한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 있던 피가 내려오면서도 여기에 걸리면 탁 막힐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도 탁 막힐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문제는 이 위쪽으로, 이마 쪽으로, 눈 위쪽으로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한 그, 그,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분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응? 네? 근데 뭐 자녀분이 몇 살이고 이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자녀분이 알아들을 나인지 이 혹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어머니께서이순아 어, 님께서 잘 설득을 하고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개를 높게 베고, 이렇게 머리 베개를 높게 베고, 목 베개가 아니고 머리 베개를 높게 베고 자도 이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자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자게 되면 이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가슴 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 버리고 이런 생활을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높은 베개를 대고 자도 코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쑥거리고 있는 자세로 혹은 고개를 쑥거리고 있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 피가 또 이쪽으로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복부 쪽에 피가 고여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도 비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가 막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코 감기가 와서 막혔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야.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혔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맥 정후군이나 터틀렉 정우까 정후군,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척추가, 경추가, 목경추가 구부러져 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이래 돼 버리면 온갖 질병이 나타나요. 가스가 못 빠져나오면서. 어, 순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 보통 사람들은 결국은 앞면 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면서 이 앞머리, 결국은 나중에 가만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앞쪽 부분 머리가 먼저 빠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못 올라오면서 머리가 이쪽이 먼저 빠지고 또 정수리가 빠지고 얼굴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세혈관으로 피가 안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내려앉고 목이 가늘어지고 어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혈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뭐,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자세 변화부터, 이제 아드님 자세 변화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회전 의자, 알락 의자에 막 덩어리 푹 숙이고, 막 이러, 이러죠. 막한 시간, 두 시간, 뭐, 세 시간, 네 시간 앉아서 뭐, 공부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막 이러죠. 그죠. 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금방 이렇게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하면 몇년 뒤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요즘 뭐 이렇게 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일단 일단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죠 어 바른 자세는 아시죠? 그죠? 어, 의자에 바로 앉고, 허리를 조금 똑바로 세우고, 고개도 아래 턱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죠? 에, 에, 에. 이런 바른 자세는 기본이고, 어.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 좀 적극,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이제 바른 자세는 기본이라고 칩시다. 그죠? 에, 바른 자세는 기본이고, 아, 죄송합니다. 준비를 놓고. 네, 물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리터, 늘 보셨던 그 1.5리터 제가 사용하는 물병인데 아, 물병을 사용해도 되고 뭐 아직 어린 친구니까 이제 아령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비염 이라는게 뭐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몸은 굉장히, 이렇게, 몸은 굉장히 근, 장해 보여요. 근데 항상 비염을 달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까지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문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헬스를 하는 친구였는데, 막 몸은 막 근육 덩어리야. 근데 비염을 항상 달고 재채기 하고, 뭐, 콧물 흘리고, 응? 밥 먹다가 재채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친구의 단, 그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나 하면, 헬스는 열심히 했는데, 이목 운동을 안 해준 거야. 머리 흔들기를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 이빨 딱딱 해주는 거. 그 요즘 사람들이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밥을 잘안 먹죠. 그냥 워낙 소프트한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삼키면 넘어가 버리고, 이런데, 이빨 딱딱 하고,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어떤 이런 동작들을 거의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힘을 자꾸 주니까, 머리에 있던 피가, 머리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그 친구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너무 기네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아드님을 조금 도와보려면, 자바라 운동법을 조금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바라 운동법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나 하면, 한번, 한번 실행을 한 곳을, 그, 어, 한번, 아드님한테 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물병을, 어, 뭐 아름다운, 아 뭐, 아는 또, 물병이 더 좋아요. 물병이 더 좋은데, 뭐. 처음에는,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에 잡습니다. 끼웁니다. 이게 물병을 이렇게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음> 듭니다. 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자, 자세를 바르게 어, 자세를 엉덩이로 약간 뒤로 빼고 가슴을 내밀고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해서 자,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준다 그랬죠. 그죠? 어. 그 아드님도 할 수만 있으면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면 가스가 잘 올라와요. 어, 소화도 잘 되고, 어. 근데 하여튼, 자, 이렇게 축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후, 자, 바람을 좀 붑니다. 바람을 불면서 이빨을 딱딱 끓여요. 한번, 뭐, 이 동영상을 그냥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항상 조심스럽게 적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빨, 자, 머리를 이렇게 슬슬 뭐, 앞, 뒤, 자, 이, 한꺼번에 하니까 좀 난해해요 이제 자녀분이 잘 따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자, 하, 바람을 부으면서 이빨을 한세번네번 딱딱하고 바람을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몇번 흔들다가 또 가만히 계속 이렇게 대신에 고개는 계속 흔들어야 돼 뒤로 앞으로 뭐 오른쪽 왼쪽 자, 이빨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흔들어줍니다 자. 자, 또 쉬면서 자, 잘 보세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번에는 자요걸뭐 하여튼 한2 3분 하다가 요번에는 엄지손가락과 이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로 이렇게 잡아요 아까는 요렇게 잡았죠 그죠 요번에는 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갑니다 자, 자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잡았을때는 팔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줘도 좋습니다 자, 이빨을 딱딱거리고,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들어도 돼요. 자, 힘들면 좀 이렇게 쉬시고, 또 너무 힘들면 좀 내려놓고 계속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왼쪽 다리를. 이스라님은 아시겠죠, 그죠? 어, 왼쪽 다리를 흔들리면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이스라님은 아드님한테,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왼쪽 엉덩이로 앉으려고 하고, 약간은 왼쪽 다리를 이렇게 털털 흔들어주라, 왼쪽 발을, 그죠? 어, 흔들어주기도 하고, 걸어다닐 때도 왼쪽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실리게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그죠? 어, 아시죠? 그래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잘 자 들어 보시면 병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창자에 있던 피, 허리에 있던 피가 이 가슴 쪽으로 팔 쪽으로 통해서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폐도 이렇게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폐도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폐가 수축이 되면서 높은 위치에서 폐가 식도를 눌러주면서 가스가 잘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병을 들었, 들었다는 효과는 뭔가 하면 이까지 피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팔하고 가슴, 어깨까지 피를 끌어올렸는 상황에서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 머리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아 여기에 혈액의 상한선이 코에 걸려 있던 부분이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서서 뚫리기 시작해요. 왜 여기서 피가 고여 있다가 막, 막에서 막 피가 가득 차 있다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 이걸로만 한다고 해서 코가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닌데 그 일단은 자이 동작을 이제 물병들기 동작이나 꼭 물병이 없을 때에는 그냥 물병이 없을 때 어떤 무게가 가는 거, 뭐 책이나 이런 걸좀 잡고, 책이나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흔드세요. 흔들면서. 흔들고 또, 요 동작만 하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위로도 좀 덜어올리고. 자, 이빨 딱딱거리고, 위로도 좀 덜어올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일을 하다 보면 재채기도 나오고 기침도 올라올 거예요. 기침도 가끔씩 나고 하는데, 그거 이상한 증상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스가 배에서 많이 올라오는 현상인데, 일단은 그거는 그냥, 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가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어 약간 기침도 나고 재채기도 나는데, 금방 사과라듭니다. 사과라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어,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있던 피가 내려오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피가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 머리 쪽의 혈관이, 앞쪽 머리 쪽의 혈관이 어떻게 하든 좁아져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자바라 운동을 하면 잇몸이 부어요 왠가면 자바라 운동을 하고 바람 불고 머리를 흔들면 피가 막 올라오면서 잇몸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못 올라가니까 잇몸이 막 붓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보지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제가 전화 상담을 해 드렸거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사례들을 어 여러 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코가 막혔다 코가 막힌다 오히려 자바라 운동을 하는데 코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에요. 근데 코가 막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뚫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의 상한선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증후군에 걸렸던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 의 상한선이 코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 식도까지 거의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 보니까 코도 안 막혀. 코가 막히는 분들도 있고 안 막히는 분들도 있는데 코가 안 막히면서 그냥 가스 자체가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소화 불량이 그리고 막 명치가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방귀 증상이 시작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 정 부분에 걸렸었던 분은 결국은 혈액의 상한선이 아예 코도 안 이까지도 안 있고 이까지 내려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자라 운동하고 머리를 흔들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잇몸이 붓고 또코 점막이 붓고 하면서 코가 막혀 버리고 또 올라오면서 또, 눈이 막, 그,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이. 그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뚝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 모든 증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야. 비염을 어떻게 치료해. 계속 약만 먹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저도 예전에 스프레이 뿌리고 난리를 쳤거든요. 저녁에 잠, 눕기만 누면 코가 막히니까, 막 스프레이 뿌리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를 저렇게 물병 들기와 머리 흔들기를 꼭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꼭 실행을 시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바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물병 들기를 하면 피가 이렇게 복부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한 2시간, 3시간하고 4시간이 지나면 올라 깨이껏 올려놨던 피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루에 한 번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결국은 깨이껏 올렸던 피도 내려가요. 그러면 3 시간 4 시간 뒤에는 한번또 해줘야 되는 거야. 한번또 해주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이게막 치고 올라가려고 뚫어내려고 막 여기 막 여기가 좁아져 있던 그이이 이 혈관 머리 쪽안 머리 쪽 혈관이 좁아져 있다 그랬죠, 그죠? 올려도 피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안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뚫어줘야 되는 거야. 결국 은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힘이 있어야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3시간하고 4시간에 한 번씩 어떻하든 물병 들기는 뭐, 한, 뭐 아주 길게 안 했대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를 뭐 어떻하든 뭐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면서 5분을 채워서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하시면 계속 이렇게 이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치솟아 올라오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데 사실 은 이것만 갖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 뒤쪽으로는 피가잘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앞쪽으로는 떨어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일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이앞 이마를 그러니까 사실 이 손, 손, 손바닥에 두째 마디 두째 마디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앞 이마를 꾹꾹 눌러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이게 제가 뭐 동영상 을 많이 올렸죠 그죠? 뭐 노안 증상 눈이 갈갈한 증상 그죠? 또 이렇게 노안 증상 결국은 눈에서 피가 못 올라오면서 노안 증상이나 안압이 떨어지면서 노안 증상이 나타나게요 잘안 보이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또 여기 이마 바로 윗부분을 자꾸 이렇게 눌러주시면 눌러주는 게 아니고 눌러서 피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세요? 피부를 움직이면 제가 막 이마가 움직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죠? 아 눈이 밝아진다는 건 피가 눈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 코에 있던 피가 자꾸 눈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해라. 이빨을 딱딱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빨을, 이빨을 딱딱 이빨을 딱딱거리면, 여기 식도 가슴 앞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이렇게 타고 눈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을 딱딱거리면 이쪽으로 피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에요. 앞니빨을. 앞니빨 딱딱거리는 것도 이제 앞니와 오른쪽, 왼쪽 송곳니를 번갈아가면서 이제 <저>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 딱. 바람을 불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인데 대다수 분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효과도 없는데 자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호님은 어, 최선 제 말을 믿잖아요, 그렇죠? 또뭐또 아, 뭐, 구독하신 분들은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끈기 있게 좀 하셔야 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꾸 하시고 좀 그렇게 이렇게 한달두달 한달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숨이 숨 쉬어지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달두 달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근본적인 치료야 비염에 그 약을 먹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스프레이 뿌리 보면 효과가 한 시간도 안 가요 그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해버리면 영원히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리순아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세요 또이제좀 강력한 방법은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물건을 사기를잘 못해.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쪽은 머리가 안, 피가 안 올라간다니까, 이제 똑바로 서서 이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대고, 자,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했다가 뭐 대각선으로 했다가 이렇게 한 30번 내지 50번 정도 하고 나면 어, 코가 약간 뚫린다 이런 느낌이 와요. 얼굴도 벌게지고 왜? 피가 흔들었으니까 피가 힘이 가는 것을 피가 가니까 얼굴이 벌게 지면서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 코 코에서 멈춰 있던 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뚫릴 수도 있어요 뚫릴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취해보시고 혹은 뭐, 우리 남자 아이니까, 막 뭐, 청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구나무 서기를, 물구나무 기를 해도 되게 도움이 돼요. 물구나무 서기를, <웃음> 물구나무 서기를 <웃음>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팔로 약간 지탱을 하시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 이것도 워남석기도 하루에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뭐, 뭐 1분이든 뭐 30초든 괜찮은데 하시면 할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고 막 목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워남석기를 못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은 좀적극서을 띄는 분들은 저기 인터넷에 서 보면 물건한무 석이 보조기구라고 팔아요 어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뭐꺾꾸리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꺾꾸리도 그냥 올라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빨을 딱딱 거리면서 머리를 도리도리도리도리 흔들어 줘야 가슴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자꾸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죠? 어, 어, 그렇게 하면 또한 가지 아이고,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면 좋은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면 여기 매트인데, 이마를, 이마를 땅에 이렇게 대고, 꾹 눌러주는 거야. 이빨을 딱딱 끓리면서 바람을 좀 불면서, 꾹 눌러주는 거야.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바람을 불면서 꾹 눌러주면서 한 30초 정도 꾹 눌러주고 자게 되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힘이 가해지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힘이 가, 자, 작용하려는 그,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꾹 눌러버리면 이 앞쪽 라인을 타고 피가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계속 피가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 좁아진 혈관이 자꾸 넓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치료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30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 해보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프다 이러면 한 20초 정도로 늘려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아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아프다라는 거는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들어오면서 혈관이 벌어지면서 압력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라 그러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뇌 쪽에 조금 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뇌출혈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또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순환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뭐좀 적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고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머리 아프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아프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게 심지어 저는 어느정도는나면 그 군대에서 이래 남자들 군대가 뭐 원산폭격이라고 있어요. 원산폭격이라는게 머리 바예요 머리 바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가끔 가다가 저는 이런 동작을 해줍니다. 왜? 좋다는 거 아니까 좋은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해주게 돼요 왜 하면 할수록 내 혈관이 살아,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가스도 더잘 빠져나오고 내 병치료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런 동작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순환님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용하셔도 괜찮고 항상 바른 자세 순환님 바른 자세 아시잖아요 그죠? 어, 바른 자세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으니까 그 바른 자세를 하, 하게 하고 약간 왼쪽 다리 힘주고 그 사실 스마트폰 볼 때도 애들, 애들이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봐요 이렇게 되면 비형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약간 아래턱을 들면서 원래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라고 자꾸 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오래 못 봐요 오래 못 보면 걔한테도 좋은 거야 사실은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권위로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좀 강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저희,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말을 안듣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그냥 눈 감고 왜 내가 너가 내가 아버지인데 네 건강을 해치는 걸 내가 알면서 내가 모르고 넘어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저녁에 우리 따라해도 저녁에 운동을 시켜요 몇 가지 운동 을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는안 하면 아빠 화낸다 내가 니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지, 고생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몇번 혼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몇번 당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자기가 아빠한테 뭐응석 부려봐야 안 통한다라는 거 아니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 받아들이고 뭐 운동해 이러면 바로 가서 탁 알아서 탁탁 해요. 어 그러니까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픈 거야. 그, 하여튼, 우리 손아님 아드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고, 그죠? 이마 눌러주기, 이빨 딱딱 하는 거나, 그래서 사실 뭐, 껌을 씹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껌을, 엉니로 씹으면, 앞니빨로 하는 게, 이제, 정교합, 부정교합, 부정교합인 사람들이, 이렇게, 비염이 잘 걸려요. 그니까, 러앞니빨을 자꾸 하다보면, 정교합이 자꾸 되려고, 턱이, 턱 구조가 변하거든요. 정교합이 돼야 가스도 잘 나오고 나중에 소화불량도 안 걸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또 목도 안 가늘어지고 네? 네. 또 폐도 잘 움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니발로 자꾸 하시려고 하시고 또 껌을 앞니발로 씹으면 또 잇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앞니발로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근육 강화에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책상에다가 머리 이마 대고 누르고 있는다거나 이러면 또 얼굴로 피가 촥 올라오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자꾸 여기 좁아져 있던 그눈 위쪽으로 좁아져 있던 혈관들이 자꾸 넓어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결국은 탁 넓어지면 코가 뻥 뚫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 이게 뭐 수사님은 어 질문을 좀 되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간단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뭐, 이거보다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어, 보니까 뭐, 저 후원도 해주시겠다 하고, 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뭐, 후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그냥, 적당히, 조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말씀이라도 해주시니까, 어, 어, 감사하고,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드님 잘, 저, 아드그 비염을 방치하면 결국은 수나님처럼, 아 이렇게 가스가 못 올라오는 상복부 팽만과 명치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요. 10년 뒤 혹은 20년 뒤. 그 비염을 방치하지 마세요. 비염이, 그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죠. 비염이 만병의 근원의 시작이다. 여기서 떨어지면서 식도염, 역유성 식도염, 용유성, 위염, 체기 설사, 가스, 실거 계속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비염을 가볍게 볼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때 비염이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원인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당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갖 병이 생겨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약간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 취해주는 게아드님이 위해서 좋을 겁니다. 하여튼 어,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